되게 날씨가 너무 덥네요. 어, 아, 안녕하십니까. 백신 맞고 진짜 또두달 만에 영상을. 아휴, 이제 겨울로 들어와서 방음이 정전으로 보이고요. 7 개월만에 평소에 계속 캠핑만 다니고 <웃음> 산 위에 올라가서 고생만 하는 년이었는데 오늘은 <웃음> 이 친구서부터 호텔에서도 잘것 같고 제가 초심 찾기 프로젝트를 하려고 지금 영상 <웃음> 고프로로 찍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나우스 가서도. 그 핸드폰이랑 고프로 가지고 만들었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 영상이 퀄리티가 좋아요 여태까지 제가 만들었 영상들보다 근데 그러면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지금 저희는 이제 강원도 정선에 도착을 했고요 저희 오늘 집 라인을 살 건데 형 거리가 1.2km래요 1.2km? 어 잠깐만 물어볼게 집라인은 걸어 올라갈 수 있어요? 위 예. <목소리> <그리고, 저, 그다음에. 목소리> 아, 사람이 많은 관계로 저희는 좀 예약을 하고 나왔거든요. 일단 그럼 밥을 먹으러 가자, 형 가자. 가자, 송어 먹으러. <목소리> 3인분 먹자. 아니 형, 그럼 총에 2인분 하고 뭐딴거 먹을까? 그래, 그래. 어떻게 할까? 그렇다면... 2인분 매운탕 하나? 매운탕. 맛좀특이 <목소리> 역시, 어딜 가든 레이저레이저 컵. 레이저 재밌겠다. 저걸 타는 건데, 이제. 아 근데 이거 우리는 완만했잖아 <웃음> 와, 씨. 재밌겠다. 와. 歓 t e r 올라갔자 갑시다 와 <웃음> <웃음> 핸드폰. 황홀해요 정말. 제천에서도 타보고 했지만 와 이렇게 재밌는 건 처음이었어. 배경이 네. 너무 멋있으니까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고 그냥 황홀해. 요 테러글라이딩 이 무슨 느낌일까? 아, 진짜 궁금한데. 테러글라이딩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. 나중에 네. 꼭 해봐야 될것 같아. 단양 가가지고. 그리고 여기 올때 저희가 이제야 깨달은 건데. 차두 대로 오셔가지고 한 대는 여기 주차장에 놓고 한 대는 여기 도착지에다 나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와 여기는 셔틀버스 간격이 너무 길어서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요 한 <목소리가> 어, 동굴 이제 고시다 한, 나 셋. 이제머 라이. 에머, 라이. 에머, 라이. 에머, 이 에머, 라이. 에머, 라 아미치 이거는 좀 심했다. 형 조심해라. 진짜 이거 조심해야 돼, 이건. 이 어. 이게 뭔가 응. 어렸을 때로 돌아가는 기분. 아 잠깐만. 아 여기가 애초에 이렇게 강정기때 그냥, 아, 그냥 그거 같은 데로 그, 동원 그, 와 가지고 그냥 그, 금켰던데네 무한 도전에서 나왔던 그런 산 응. 같은데. 그래, 어쩐지 그래서 여기 아. 이 조형물들이 진짜 약간 옛날 사람들이더라. 아, 네. 아. 뭐환이 났어? 뭐야? 이거 동환이 났어 어휴 이제 왔다 동환이가 났어 희엉 혈 정태발 옛날에 알라딘 만화가 생각이 나네 그거 그거 롯데월드에 있는 거 신발때모 지금부터 지금부부터금부터 지금부터 지까지까지 지금까지 금까지금까까까지 지금까지 지금까지 지금까까자 들어갑니다 저 가자 아 여기, 여기는대 박이, 다 힘들어요. <웃음> 힘들어. 근데 뭐 멋있는 걸좀 찍어서 좀 기분 좋네요. 자 여기가 처음에 들어오면 좀 우울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일제시대 때남아있는 잔재들이 좀 있는 거라서 기분 좋지는 않은데 이제 완전 내려오면은 이쁜 것도 있고 해서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. 시원하기도 하고 여기... 아씨 좋다, 좋다. 고에 <웃음> 제발, <가라고. 웃음> 제발 갔으면 됐어 <웃음> 제발 가제면 <웃음> <제발 갔으면. 웃음> 숙소 도착했습니다. 어휴, 방이 상당히 좋아요. 저녁을 좀 먹을 겁니다. 오늘은 이은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것 같고 이제 좀 쉬려고요. 아, 고기 먹는 거나 조금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기다렸어요 <웃음> 야. 저기요. 네. 돈 쓰러 여행한 거 맞죠 우리 지금? 네. 고기 먹고 있잖아요. 썼잖아요. 응. 공유 아니에요 뭐야? 맞아요. 선생님 저, 죄송한데요 저희. 우리 캠핑할 때 얼마 썼는데 지금 럭셔리 여행 컨셉을 잡고 와가지고 지금 이거, 이거. 한 근이랑 삼겹반 한 근이랑. <웃음> 한 근이었어. 한근 한 600g이잖아 한 근인데 이 뭐야 이뭐에 이거 목살 도한근 사가지고 지금 음. 아 진짜 이게 밥 끝이에요 저희. 일단. 메인은 지금 이게 아니에요. 사실, 저희. 네, 오늘 영상 보시셔서 감사하고 내일 정선 2일차 시작하겠습니다.